아빠 오늘 교장 선생님 생일. 근데 학교 가 코로나인데 학교 가 교장 선생님 학교에 온대 수업도 안 하는데 교장 선생님 생일이라고 학교에 간다고 음. My name is Hand ah, ah, ah. test, test, test Hello, hello I'm Challah Sonia We're now in self-care now We c a go e c r i o e the t e for g i m s a o x c i t e d I w a t o go to school You a n t to go to school? Yes How long i d we go to school? I don't know, more than a year I a n g l We waited more than a month We l l go back um, to school when, when I'm second grade. You cute l i t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힘든가 봐다 나왔나 봐 이랬네. 이런 애들. 이거 다 해줬나 봐 풍선을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지금 기은 또 친구는 트럭 위에 올라가서 풍선도 들고 있고 뭐 플랜카드도 만든 것 같고. 해피 버때 우리 차 뒤로 사람들이 뭐 풍선 막 들고 있고 차 밖으로. 어우 차 진짜. 샬럿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? 어? 너무 많이 온거 아니야? 사람들이? 예린아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 줘 oh, That's good! Oh. That's good! <웃음> Great idea, Charlotte. 어? 어? 어? 다시 보여줘. That's good idea. 음. 이거 뭐야? 찰러시 그렸어? 어? 어? 나가 있으니까? 네. 다 아, 좋아? 네. 언제 이렇게 해니 그니까. 무슨 피나는 것 같아. <웃음> 이런 거피나는 <보고> 재밌는데.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문좀 열어줘 i Hi! h Thankfully, and you? Oh yeah, we're all good. Good, good. Like <droite> I know, I know. We miss you so much. Hi, Sofia. i t your friend? u 다 선생님들. 오늘 다 나왔어. 그러게요, 선생님 다나왔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내가 생일이면 이거 하고 지칠 것 같아 응. 이 많은 사람들이 다한 번씩 와가지고 생일 축하를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해주는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<웃음> 다 대답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땡큐라도 한 번씩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땡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 거야 응. 와 셜록 하늘 너무 이쁘다 팔에 구름, 구름 하나 오케이. 없어 흐름 한점 없는 좋은 날씨인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이~~ hi, hi. we miss you~~ <signale> how are you? we're o o g we're good Can't w e i e so to see you we miss school I know right? so much 저희 교장선생님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. 교장. 교장 아니 교장 저기 있다고. 아. 교감 선생님 저기 있다. 고 응. i So good to see you. Happy birthday. Yeah, you. We love you. So Hi. Hi. <laughs> love <your> <laughs> you <laughs> 참 신기하다 이제 재밌네. <목소리도> 아주 활력 소 되는 베트네. 아, 아, 이런 시기에. <목소리도>